아니, 이 핵쟁이는 뭐야? 이동 속도 크크크크크 어이가 없네요. 추방투표가 있긴 한데 껐다가 켰다가 하나 보네요. 다시 핵키고 달려오네요. 공격 속도 심, 덜덜. 무섭다. 오른쪽에서 달려오네요, 덜덜. 밑에 난리났네요. 학생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